제가 1년간 미쳤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5년차 된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2 9살이고요 좋은 대학 나와서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입사를 하며 어린 나이에 각종 성과급과 상여급 인센티브 등을 제외하고 5천의 연봉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된건지 요즘 들어 모든 것이 싫어지는 듯한 이상한 감정이에요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식으로 2천만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던 주식에서 주변 사람들 따라한다고 신용의 미수를 써가며 매매를 했던 결과가 12월 달에 그대로 드러나네요. 그래도 2천만원 정도는 버는 돈이 있으니까 조금만 부지런히 시간을 보내면 금방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아직 남아있는 돈도 있고 1월부터는 불장이니 이제는 안 좋은 거다 끝났다느니 22년도가 안 좋았다면 22년도는 다시 기사회생을 할수 있다며 각종 유튜브나 TV에서도 주식을 하게끔 사람을 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약 2개월 동안 7천만 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걸로 지난 5년간의 직장생활을 날려버리며 빚이라는 늪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빚까지 생기더라고요 평생을 노력해서 읽어왔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니 요새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듭니다. 손실 확정 금액이 작년 2천만원에 올해 7천만원이고 또 물린 종목들이 죄다 마이너스 50%입니다. 제 종목은 셀트리온, 생활건강, 에코프로비엠, 카카오입니다. 절대의 급등주라든지 테마주, 잡주 이런걸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나마 일금융에서 대출도 하고 거기에 신용매수까지 했죠. 작년에 까먹은 2천만원은 이미 많이 내려온 우량주에다가 넣어놓고 신용매매는 6개월가량 유지가 가능하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각 섹터별로 가장 안정적이라는 주식에 넣어놓고 저는 1월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매일같이 내려갔습니다. 결국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꿈처럼 날아가버리는 상황에서 저는 왜 진작 깨닫지 못하고 죽음까지 몰린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을까요? 대출이자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부모님은 모르시는데 선을 보라고 하시네요 돈도 적당히 모았을 거고 이제 결혼 정년기인이 준비를 하라는 말씀에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셔서 지금은 안 보고 싶네요 집을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여자가 함부로 돈을 쓰냐면서 저는 울음 밖에 안 나왔어요 엄마는 잘했다고 괜찮다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해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고 뭐고 방 안에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다안 받게 되고 지금 그냥 이불 안에서 이렇게 사연 보내드려요 아버지는 저볼 때마다 한숨만 쉬시고 그렇게 살것 같았으면 뭐하러 사냐며 본인 자식이지만 한심하고 바보 같다고만 하십니다 매일 눈치 보며 쓴소리만 듣는데 더 막막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신용매매를 한 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다고 그 종목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게 한 각종 전문가들이 너무 밉습니다 물론 다제 잘못이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남 탓을 하지 않으면 더 괴로우니 이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삶의 희망도 안 보이고 의욕도 사라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선배님들께서 조금의 위로라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라도 달갑게 받아들이고 조금 힘을 내어 볼게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